도교구를 돌봐주셨고 우리 본당 기록에 의하면 한국전쟁 직후라고 할수 있는 1955년 5월부터 1965년 4월까지 10년 동안 오기선 신부님을 도와서 우리 대웅동 성당의 여덟 번째 보좌 신부님으로 활동하셨던 어, 두봉레나도 주교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어, 성당 기록은 그런데 사실은 더 오래 계신 그 기록이 정확하지 않아서 더 오래 계셨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주교님 오늘 미사 직전 직접, 직접 해주시고 또 특별히 특강 강로 시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텐데 환영의 박수 한번. 안녕하니까 네. 반갑습니다 작년이 100주년이었더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아직 축하 말씀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늦게나마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예수님의 복할 뭐 대축일을 앞두고 저보고 크리스토인의 삶에 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크리스토인의 삶 그러자도 장년이 평신도 희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떠나는 것을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이 자리에서 동합해서 말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 네, 우리 확실히 다른 사람들하 다르잖아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별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리 세례를 받고 견진받고 또 부활함 두고 고해성서를 보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이 이제 별도로 신앙사라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뜻도 있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 아닙니까? 가랑은 우리 국민이요 또 신앙은 우리 시민이고 우리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보고, 듣고, 그리고 먹고, 자고 그리고 움직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 같으면 학교 가고 몸 아프면 병원 가고 이제 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뭔가 다르게, 뭐가 진짜답게 산다는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별도로 우리가 어떻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 무엇을 원하십니까? 따로 신자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이 성당에서라도 그렇죠 성당에 활동하시고 성당과 관련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이랄까? 일상생활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 같은 삶이면서도 뭐좀 다르게 하는 그럼 어느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답을 안 하시나요? <웃음> <웃음> 그러면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우선 말씀드리죠. 본명은 말티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 가까운데 앵주에서 0여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 본당은 제가 살고 있던 데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그 본당 신자가 종종 저 같은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때마다 말티노가 이 나쁜놈 이나 나쁜 내가 현별 없는 놈이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은 이렇게 이야기했네요난 성격이 끝판 것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고 그러면서 10년 전에 세례를 받았는데도, 아직도 그냥 성격이 그냥 끝 받아 굳이지 못했다. 뭐, 성사를받 봐도 굳이지 못한다. 속절 못지도 도이 나쁜 놈, 나걷어는 신자, 그이 속이 신자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저한테 들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자기를 전혀 모르는 대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 갈 줄에는 뭐가 필요한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자만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가게 들어갔는데 물건을 골라보고 돈 내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 주인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 물어보라고 선생님, 성당다니시죠 어? 달린다 아니, 보니까 무슨 십자가 표시가 있었다던가 무슨 반지 목주 있었다던가 전혀 자기 신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격이 급한 그 말투노가 아유, 어게하느냐고 내가 이 동네에서 온지가 며칠 났던데 아, 지난주일날 내가 쏜다 가기 때문에 봤겠지 안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를 보았겠지? 안 보았습니다 우리 애들을 보았겠지? 안 보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진짜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더니 가게 주인이 마티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난 신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얼마 전서부터 성당당이기 시작을 했더니 뭔가 부드러워지고 뭔가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만해만해 언젠가 내가 진사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마음속에 보고 내 눈앞에서 모르고 있으면서도 신자상을 한번 그려봤더니 내가 신자가 되면 그래도 얼굴을 들고 그래도 분명하고 솔직하고 진절하고 뭔가 표가 아, 나이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선생님이 우리 가게 들어오는 것을 부시게가라고 있었는데 우리 가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건 골라보실 것을 보고, 돈 내리겠어 보고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지자서 바로 그, 그 것일것 같아서, 질문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비호가 났다, 이야그를까요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자기가 있었더라는 것까지 전이 다 알아맞춤 어, 정도 이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찾아와 갖고 춤을 추면서 남진도가 이야기를 들려줘아이 나쁜 놈이 그래도 어디가 어디까지나 조금 주님과 닮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날 신자로 알아봤다 그래도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고 나한테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하죠 신자라는 것을 진짜 아닌 사람이 신자 아닌 사람이 딱 알아봤더라는 거예요 이 자기에 계시는 우리 영재자매님들 중에도 그런 지험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자기가 신자라는 것을 교우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데 남들 팍! 알아맞혀 봤다. 그런 분이 계시면 안된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하나, 또, 다른 분이 계세요? 아니, 많을 텐데. 하나, 또, 뭐, 있고. 시간 여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40분 동안에만 말씀드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달라고 부탁을 못 하겠습니 다만 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신자들이 그런 체험을 자주 합니다. 그럼 뭐 뭐가 다른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라고 그러면은 우리 모든 교들을, 뭐 우리도 저도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우리 몸 귀한 몸, 예수님 모신 몸 방붙는 것도 고맙고요 잠을 자는 것도 고맙고요 술안 자는 것도 고맙고 그래서 이 몸을 우리 세수를 잘합니다 목욕을 잘합니다 충분히 자요 우리 옷 그래서 유행이 어떻든 우리 점잖게 입고 다닙니다. 우리 건강, 우리 건강 주님께서 드신 건강이기 때문에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나치게 먹는다던가 과식 지나치게 먹는다던가 담배를 웬만하면 안 피웁니다 운동해야 되는 것이라면 네, 어, 운동을 합니다 어, 중독되지 않도록 제가 컴퓨터를 쓴다 해도 적절한 어, 그런 시간만 네, 컴퓨터를 만지고 핸드폰을 쓰고 있다 해도 필할 때만 쓰고 우리 마약 같은 것을 생각지 못하겠고 노름 같은 것도 생각지 않습니다. 이 몸은 귀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들의 몸도 귀한 걸로 우리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한다는 거라던가제 몸을 해치는 그런 것을 안합니다. 맞습니까? 맞죠?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오히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마음도 변하고 몸도 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병에 안 걸린다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몸을 아주 중요시 합니다. 음, 나이 60 되기 전까지는 헌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신자들이 헌혈을 잘해요. 65 넘으면 아빠도요. 어쩔 수 없이, 저도 많이 했었는데, 65대면서부터 안받아요 좁좁했죠. 그리고 40 미만이래야 됩니다만은, 말이 어려운 말입니다. 초혈모세포라는 말이 있는 것들. 그 뭐냐 하면은, 어, 열액암 걸린 사람이면은, 고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와 피가 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못 해드리겠습니다만 자기 피와 똑같은 그런 빌를 가진 사람이 만명 중에 하나 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혈악 암 걸린 사람이 그 사람의 피를 한 번만 하던 년날 속에 있습니다 안동 교구청에 일하는 신부님들 중에 윤성규, 바오로라는 네. 신부님이 계십니다 성소 담당 분이신데 그 분의 이야기가 그것이었습니다 속에서 살았는데 뭐 그냥 공부할 것을 공부하고 직장 잡고 그냥 뭐 젊은 사람으로서 참 재미있게 일을 하고 그러다가 연애가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무 병원 입원을 했는데 아마 지금 그냥 똑같은 빌 같은 사람의한 번만 수혈을내기 때문에 그것서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좀 좋아해갖고 아휴, 참 이렇게 기적적으로 자랐다고. 근데 몇달 동안 병원에 있었던 동안에 자꾸 눈에 보이던 수녀님들 많이 생각을 했다고 그러는다참그 수녀님들이 너무 순수하고 결혼안 하는데도 그러게 해야죠. 절하게, 좋게 살 수가 없겠는가? 그래서 퇴원을 하면서 자기가 성나도 여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예비반 다니고 <웃음> 신자가 되었습니다. 신자가 된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그럼 나도 이왕이면 며칠게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바가에 사람은 신부가 될 수가 없을까? 안동교구도 신부들에게 물어봤더니, "어, 나이가 많아도무지가 없다고 얼른 내었지 신학대학 다닐 수가 있다고. 신학대학 다니고 몇년 전에 신부가 떴고, 지금 성도담당 신부도 네. 안동교구청에 제가 그 자주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음, 나이 40이만 일해야 되는 것이고, 소모병원 같은데 비조사를 하고 그리고 등록해야 되는 것 뿐입니다. 잘안 걸려요. 만 중에 하나 근데 어쩌다 걸리면 사람 하나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그런 거 잘해요. 자랑할 것도 없지만 <놀람> 자또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우리 가정 가정 가장...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신자끼리 결혼을 하거든요 부부들이 성생활을 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성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떠났단 말입니다 아름다운 것이고 고마운 것이고 바로 사도가 남자들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세욕으로안내를 대하지 말라고 그것도 기억하고 있고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요구하는 것보다 대개 남자 쪽에서 요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은 잘못하면 지나치게 거절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신자들은 웬만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웬만하면 고쳐나갑니다. 나이 좀 들어서도 웬만하면 고쳐나갑니다. 그래야 말 들어보니까 성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가정도 평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자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자녀를 환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을 우린 태를안하죠 우린 무림 수술을 안합니다 우린 뭐 무조건 비임이야비임 도구 뭐, 그 무조건 비임을 안합니다 만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은 네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당에서 권장하는 법은 점액 관찰법입니다네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상하게 젊은 부부 중에 아이를 갖고 싶어도 아이를 잘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뭔지 이쪽 걸렸는데 어, 서울 소모병원에서 그래도 이렇게 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 방법을 어,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어, 효과가 어,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들은 자연적으리 미투 운동이나 워마드 운동 같은 것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남자는 싫어하는 것이고 무조건 남자에게 복수하는 어,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집은 그래도 깨끗해요 그래도 정서를 잘합니다 김태근 지모님의 어머니가 매년 고박고박 고박 도배를 새로 했더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우집이 네. 깨끗해요. 왜?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집 애들이 비교적 머리가 좋아요. 그럼 왜 그러냐? 집이 변하기 때문에 집에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공부를 비교적 잘해요. 웬만하면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고 함께 놀고 함께 에, 기도를 합니다. 얼마 전에 포항 넘어서 복오라리 운동에서 아, 부부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는데 저도 와달라고 한 주말 에, 같이 보냈는데 아, 웬만하면 부부가 함께 뭐든지 한다는 그래서 그 모임의 주제가 함께이었습니다. 부부들이 와서 발표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함께 했던 것이 뭐라는 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때는 함께 하지 못했던 데서 오던 그도좀이 있었더라는 것도 부부들이 와서 발표를 했는데 참 교집이 달라요. 맞습니까? 맞아요. 네, 힘들어요. <웃음> 아니에요. 그것도 힘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뭐 쉽다고 이해를할까요 예, 그냥 편안하게 아주 떳떳하게 살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또. 요새 대부분의 여성들이 낮에 직장 다닙니다. 애들이 학교 가기 마련이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게 마련이고 나이 만나면 야구에서 살게 마련이고 그리고 집에 일어같지도 일종의 노동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가정에 부부가 둘다 직장 다닙니다 거기서 표가 납니까? 네! 표가 나요 뭐 저기 다르냐 어, 일고리를 가는것은 우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실해요 우리 양심 적으로 일을 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직장이든지 신자들이 인기가 있어요 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까 직장에서 갑질이라는말 요새 쓰고 있는건데 어떤 사람은 뭐 따돌리는 것을 말하는건데 우린 안 그렇거든요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든 동료든 그냥 똑같이 진절하게 대해주기 때문에 참 우리 분위기를 조기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직업 선택 참 표가 납니다. 우리 군인 장교 중에요. 우리 병교, 우리 신사들이 열 사람 중에 하나가 주력 신사거든요. 그런데 군인 장교는 신사가 20%예요. 100명 중에 20명. 그 그만큼 나라 일 우리 신사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시켜간다는 거죠. 정치인, 정치하는 신자가 26%예요 국회의원 중에 4분지 1 이상 우리 신자예요 이쪽 저정입니다만은 그래도 나라를 걱정하는 누구보다도 가톨릭 신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계, 복지사 의료계 실제로 우리 신자들 20%예요 그래서 참 직업을 선택하는데 우리 신자들이 나섰다는 것이 봉사하는 일에 나섰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죠 노조 운동알할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우리 신자들이 나서요 장을 뽑는다고는 우리 자들이잘 뽑혀요 왜소중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뭐 일을 잘하기 때문에 글쎄, 노조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미운 마음으로 운동을 한다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뭔가 신자가 책임자도 잘 뽑힌다는 거예요 간부가 잘 되는 거죠 우리 직장에서 얼굴고 살아요 맞습니까? 반이잘 없어지네 그래도 제가 질문을 할때 어디 뭐그냥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웃음> 자 그럼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나라다기보다도 지구라고 부를까요? 지구? 아, 교황님께서 우리 지구를 우리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친절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미소를 잘지는 사람들입니다 평안하요 <웃음> 세상에 대해서 우리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쁜 것을 먼저 보는 것보다 좋은 것을 먼저 봐요 우리 세상에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거많다 어느 뭐를 보든지 우선 긍정적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을 잘 만들었기 때문에 우선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하는 우리 이런 특이 있거든요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험담 우리 불평? 우리 비난? 욕설? 안 하거든요 인사를 우리 먼저 합니다 웬만하면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심부름 잘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심부름했다고 그러면 그저를 잘안 합니다 자주들이 자리를 양보를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할 때에도 가톨릭 신자들이 비교적 운전 을 잘해요. 양보하기 때문입니다 평안해요. 전화를 걸 때도 일반 전화를 몰라도 핸드폰 같으면 핸드폰은 비상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를 가면서 무슨 일하면서 늘 핸드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화를 걸 때는 남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핸드폰으로 어, 누구를 부른다고 그러면 아, 지금 정화도 괜찮아요. 아, 지금 뭐 방해가 안 됩니까? 먼저 인사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 것을 자주 들어줬을 것입니다 전화를 할 때는 아이고 참 진솔하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죠 네. 됐다! <웃음> <웃음> 이제 반응이 있구나 <웃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랑할 것 없습니다만은 우리 네 어, 진솔하게 어, 얘기를 하고 우리는 우리 신자들이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말을 잘 써요 이 입보를 그건 진짜 아닌 사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입보를처럼 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늘 예의를 지키거든요 네, 우리 그런 사람들이죠 시간을 잘 지킵니다 역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는 그런 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 아까 정치 26% 우리 국회의원이 신자라고 그러는데 의견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 저쪽 글쎄 제 신념대로 제양심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마는 우리 상대방을 함부로 바쁜 사람으로 생각진지 않습니다 우선 누구든지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거죠 그리고 우리 세금을 잘 냅니다 우리 부정을안 합니다 만한 법 같으면 은 우리 법을 잘 지킵니다 만일 지키지 못한 법이든지 악한 법이면 안 지킵니다 우리 순교자들의 얘기가 어, 그것이었습니다 법이 악법이었기 때문에 복숭 어, 내놓면서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 그 우리 어, 특징 습니까네 네, 맞아요 고마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네.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살기 때문에 참 우리 편해요 우리 아, 미세먼지 때문에 요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건데 그런 사람들이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거죠 그래서 우리는 물 아낍니다 우리 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이 전기를 아낍니다 웬만하면 전구라 어럴까 다마 뭐 일반 것보다 LED로 잘 바꿉니다 대양광을 줄수 있는 것이라는 그 우리가 앞섭니다 우리 음식을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휘발유를 아낍니다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그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여름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에르콘덜써요 그리고 겨울에는 불도 뗍니다 표가 나요 쓰레기를 우리 분류를 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재활용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거라든가 뭐덜 쓰고 우리 일회용 컵이라든가 그것을 잘안 써요 이 표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우리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축절하게 쓴다고 하니까 낭비를 안 하니까 사치를 안 하니까 우리 좀여유가 있어갖고 소망이 있어도 우리가 내낼 것을 낼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우리 도움을 해줄 수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아요! 힘듭니까? 아니요 힘들지 <웃음> 않습니다. 그냥 결론이 이게 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아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누룩이다, 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우리 진짜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뭐 느낄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 estoy en esa l v e a c h a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인데 우리 신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저 따라 한번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인 만세! 네. 그리스도인 만세! 네. 그리스도인 만세! 네. 그리스도인 만세!